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얼마나 쓸수 있는지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가 120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20A다. 이게 저, 전압은 1 2 v 예요 이게 용량은 어떻게 되냐? 용량이 120A는 아니에요. 저희가 편의상 용량을 120A다, 200A다 그렇게 부르는데 한 용량을 표기하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용량을 어떻게 표기하냐? 먼저 12V 전화그램 곱하기 120A 자, 12V와 120A를 곱하면 1 0 0 0 440Wc가 됩니다. 정확히는 AH예요. AH 이렇게 곱하면 1440Wc가 됩니다. 이거 12V는 다시죠 120AH라는 건 뭐냐면 120A를 1시간 동안에 내보낼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12V로 그랬을 때 정확한 용량 표시는 이게 정확한 거예요. 1 4 4 0 w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가 1 4 4 0 w 시짜리다 이걸 가지고 얼마큼쓸수 있나? 야, 대충 요새 온열매트라고 하나요? 온열매트 글씨를 되게 못써요. 여기수만 있으면 되겠죠? 온열매트는 대략 1 0 0 w 이네요1 0 0 w 를 조금 넘어가는 제품도 있고 1 0 0보다 약간 낮은 제품도 있고, 근데 편의상 배0 0 w 로 할게요. 온열매트만 쓰면, 얼마큼을 쓰냐? 1 4 4 0 w 시 나누기 100W. 자, 기호도, 수학기호도 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14.4시간이 돼요. 쭉. 1 2 0 페어 파워뱅크 가지고는 온열매트를 14.4, H나 남았네요. H, 아무 만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전지 레인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에는 소비전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비전력을 볼까요? 소비전력, 자, 정격 소비전력 1120W 입니다. 1 1 2 0 이죠? 전자렌지가 1,120이네요. 전자렌지. 1,120W. 1,440WC 나누기, 1,120W는? 계산해볼까요? 1,440 나누기, 1,120W. 자, 1.28 나왔습니다. 1.28A. 요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쓸 때는 하나를 더 고려해야 돼요 뭐냐 천0트가 넘어가요 거의 전기로 따지면 100A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쓰시려면 자 보통 배터리들은 자기 용량만큼 전기를 방출할 수가 있어요 120A 짜리다 어? 방출하네요 120A는 대충 1200W는 무난하게 계속 방전을 해요 전자레인지 쓰실 수 있고요 1 시간이나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풍기. 많이 쓰거 선풍기 죠 선풍기. 캠핑용 12V 선풍기 20W밖에 안 합니다. 아주 센 것도요.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건 10W. 10W. 1440W씩 나누기 10W. 와트 날아가고 시간만 남아요. 그러면, 어, 무지 많이 쓰네요. 144 시간. 엄청나게 많이니다 선풍기는. 그럼, 온열매트랑 선풍기 다 100과 10, 1440 나누기 110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드시 소비전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전력을 가지고, 이, 와트시로 표기된 용량을 나눠주면 시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파워뱅크를 쓰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게 제품이 두가지가 있어요.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포트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헤어드라이어 커피포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필립스가 1800에서 1 9 0 0트 입니다. 2000W 잡으셔야 돼요. 2000W 자, 2000W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000W 1440으로, 와트시로 2000W를 나누면, 1440 나누기. 2000은 0.72. 30분은 0.72시간, 한 40분 쓸수 있네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2000W를 쓰려면, 배터리는 물론, BMS도 버텨줘야 돼요 적어도 200 암페어급 BMS가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20 암페어 배터리 가지고 커피 포트는 5분 돌리면 전압이 쭉쭉쭉 떨어져요. 배터리 무리가 돼가지고 5분 정도 쓸수 있고요. 이 정도를 돌리면 적어도 용량 200 암페어 그리고 안에 장착된 BMS도 200 암페어 그 정도 돼야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 헤어 드라이어. 헤어드라이. 헤어드라이가 작아지기에 출력이 진짜 거의 1600이 나와요. 헤어드라이기는 1440WC 나누기 1600은 또 해볼까요? 1 4 4 0 나누기 1600은 0.9시간 요것도 문제는 뭐냐면 1 0트가 넘어간다. 얘도 꾸준히 쓰려면 120A 가지고는 5분. 얘도 꾸준히 쓰려면 적어도 2 0 0어급 파워뱅크와 그 안에 2 0 0어급 BMS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거. 냉장고. 냉. 장. 고. 냉장고. 냉장고는 의외로 전기를 적게 먹어요. 보통 직류 냉장고 같은 경우는 40와트를 먹고요. 캠핑카에 장착된 요만한 문두 개짜리 냉장고 있죠. 걔도 60와트밖에 안 먹어요. 60와트라고 쳐봅시다. 60와트 1 4 4 0와트시 나누기 60은 또 계산기 들어갑니다. 1440 나누기 60은 24시간 24아워 자 냉장고 하나는 꼽아두면 24시간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거 가지고? 1 2 0안평 가지고 요계산 엄청나게 쉽죠? 첫 번째, 전력 내가 가진 파워뱅크의 전력량을 계산한다. 어떻게? 볼트랑 12볼트에 대부분, 12볼트에다 용량을 곱하면 전력량이 나옵니다. 맞트시라고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읽는다. 다 적혀있어요. 그 소비전력. 마지막으로, 내 파워뱅크의 전력량 나누기, 제품의 소비 전력 하면 사용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런적인 시간이야. 이런적인 시간. 이만큼이 딱 나오진 않아요. 왜냐. BMS가 다르겠죠. BMS가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기 전에 컷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맨 밑에 좀 볼게요. 문제 하나 있어요. 인버터. 인버터를 많이 쓰시죠. 인버터 자체가 인버터 자체가 팬이 돌아갈 때 전기를 10와트 정도 먹습니다 10와트 먹고요 걷다가 인버터를 돌리면 전력 손실이 최대 최대 건 10% 정도 발생해요 10% 정도가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줄 때 열이 돼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인버터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교류 냉장고 썼다. 그러면, 자 냉장고는 소비전력이 60W지만 인버터에서 10W 먹죠. 그리고 전력 손실 10%.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아까 60으로 나눴죠? 이게 아니에요. 1,440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마트 시 나누기 인버터 소비전력 10 더합니다. 70W. 는 시간을 구해볼까요? 1440 나누기 70은 20.5 시간 씁니다. 곱하기 0.9 를또 해줘야 돼요. 0.9는 뭐다? 인버터의 그증류를규류로 바꿔줄 때 날아가는 전기에요. 그럼 20.5 곱하기 0.9는 최종 18.9 4시간. 요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를 가지고 60W짜리 냉장고를 돌리면 120A 파워뱅크로 18.4시간 정도 쓸수 있습니다. 하루를 못 쓰네요. 자, 칠번 분배를 잘못했네 계속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다음엔 좀더 분배를 잘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요게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로 여러가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전기 제품을 쓸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인버터까지 썼을 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고요. 한번 자기가 이제 낚시를 가든지 캠핑을 갈때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의 총 전력 수비량을 더해 가지고 인버터까지 고려해 가지고 계산해 을 보세요. 그럼 몇 시간 쓸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탄 또 들어갑니다.